밤이고 낮이고 전화와서 아파트 구입해야 되나요? 당첨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 진짜 커피 한 잔씩 사야 됩니다. 아파트의 최고 수혜자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았는 분들이 최고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최고 피해자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지 못했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은 최고 피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할인 분양 때문에 영상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문자 오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답장을 못해 주죠 이유는 먼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제가 책임을 지거나 보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해서 통화를 했던 분들이나 정회원 이상 그리고 카페에서 실명제가 확인된 분들 외에는 함부로 얘기를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아파트 할인을 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선착순 분양가 10% 할인 합리적인 혜택이라고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분양에 할인 카드를 꺼내들 현장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0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억대의 피를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 분양 받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손해라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제출되는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9월 달에 현재 만539 10, 가구 였는데 10월 달은 지금 만830 가구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분양 현황 자료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죠 마찬가지 중공후 미분양도 9월달은 234가구였는데 현재 233가구 중공후 미분양은 소화가 됐는지 줄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분양 승인일과 업체 현황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 비공개,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자료는 마찬가지 제가 수시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소재지도 같이 다 나오고 마찬가지 동도 나옵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까지도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들어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기존에 10월 9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확인은 시켜놨죠. 준공이 됐다는 거고, 준공 전에 거는 대부분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분양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자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확실하지도 않고. 뭐, 통상, 뭐, 비공개로 요청을 했다는 것들은, 뭐, 제 생각에서는 대부분 미분양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미분양을 확인시킨 곳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게 법적으로 뭐,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어떤 규제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 비공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만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 제가 봤을 때는 2만세대도 안 되겠나 뭐 이런 축적도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뉴스에 계속해서 할인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일들이 없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도 어느 정도 분양시행사들도 어느 정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생기고 아파트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계약 취소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아파트 구입을 했던 분들이 할인을 하는 것 때문에 뭐 내가 가격을 너무 높게 주고 샀다, 비싸게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계약 해지는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지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뭐 분양 관계자 입장에서는 굳이 아파트 계약 해지를 해줄 이유가 없겠죠. 지금 현재도 미분양 상황이고, 뭐 중견건설사 부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뉴스에도 실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수혜자들은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 구축 아파트를 잘 팔았는 것이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파트를 일찍 구입했는 분들이 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구입해서 평생 가지고 간다면 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현 입장에서는 워낙 물량들이 많고 미분양으로 해서 할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될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많이 없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정보력이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보는 사례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레지 직원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투기 투자를 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었고 그 외에도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권도 있을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를 가지고 내용을 얘기를 해 주는 거구나기본적으 어플에 나오는 자료, 뭐 시청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충분히 개인들이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확인을 못하거나 아예 뭐가 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수혜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 모든 결과는 자기들의 어느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아파트 할인 분양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할인을 할까요? 또 물어보는 분 계신데 저도 관계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억 이상 아파트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고요 뭐 2억 5천 이상은 또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리고 분양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올려놓은 분양가에서 뭐 어느정도 할인을 해주는 쇼를 하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양하게 뭐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수성구에서도 벌써 아파트 할인 분양을 했는 사례가 있었다네요.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쪽의 관계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물론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서 뭐 등기를 뒤보거나 중공이 되고 나서 등기를 확인해보면 사실 실거래가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나는 7억 주고 샀지만 은이 사람들은 5억 주고 샀네. 이거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뉴스를 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해드렸지만 은 대부분 판례에서도 7억 주고 샀는 아파트를 내가 다른 사람들이 5억에 아파트를 할인을 해서 구입했다고 해서 2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도 결국 그 소송은 패소하고 대부분 판례로 아파트 분양 관계자들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예전부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렴하게 구입했는 사람들이 현명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했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노력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방송도 끊임없이 보면서 이런 기회를 또 노리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현 입장에서는 수혜자, 피해자가 판가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정보력의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시행사가 있던 분양 관계자가 있던 아파트 관계자가 있다면 무조건 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알아 보시면 수혜자가 될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수성구에 할인 분양했는 내용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참 저보다 더 정보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큰 수혜자가 되느냐, 큰 피해자가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공식적으로는 미분양 할인을 해도 2억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온 것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고 마찬가지 미분양 현황 자체는 큰 신뢰도가 없다. 그냥 확인만 한 번씩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 시기에서는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